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딘입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어, 제가 만든 헤드 티안의 메이크업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어, 제가 이사하고 나서 처음 찍는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보시는데 약간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헤드 총두개의 영상인데 이렇게 그냥 하나로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텐헤드랑 어, 먼저 보여드렸던 그레이헤드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제가 이렇게 손이 나갈 때마다 이렇게 바로 화면이 딱 밝아지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사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안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좀 세서 그림자가 이렇게 너무 세게 지더라고요 위에서도 내려오는 빛이 있어서 손 그림자때문에 너무 잘 안보이나 싶어가지고 안찍게 됐는데 또 이렇게 찍고나서 보니까 는또 그렇게 거슬리는 것 같지는 또 않나 싶기도 해서 괜찮은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한번 테스트로 찍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편집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편집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가발도 씌워보고 그렇게 하는 거를 다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져서 그것까지는 영상으로 찍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게 바쁩니다 네 <웃음> 되게 한가했었는데 얼마 전까지 갑자기 막 바빠졌네요 바쁜 건 좋은 거죠? 원래는 제가 이렇게 헤드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 인형놀이 하실 때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도 저 인형을 만드는 게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생각한 캐릭터를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 이렇게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더할게 없다고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완성하고 나면 거기에서 더 사진을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인형 데려가신 분들이 어떻게 꾸며서 데리고 계시는지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마지막 영상을 언제 올렸는지 보니까 벌써 한 8개월? 그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아, 참, 시간이 빠르구나 싶었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기도 하고. 원래는 올해 코로나 시작 전에 하려고 했었던 그뭐 대만 행사나 중국 행사나 뭐 이런데 구경을 가는 거를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만 행사는 너무 코앞이라서 이제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바쁘고 중국 행사는 아직 결정을 못 했고요 어, 홍콩 행사는 보니까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홍콩? 어, 너무 덥지 않을까? 무섭다 겨울에 홍콩도 그렇게 더웠는데 여름에 홍콩은 너무 덥지 않을까? 그래서 애쉬랑 둘이 어, 여름 홍콩은 너무 무섭다 안 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둘이 그래서 아마 안갈것 같고 그래서 간다면 중국 행사 아니면 또 일본 행사는 간다면 일본 행사는 아마 구스로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중국 행사는 아마 올해 구경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간다면 상해나 북경이나 올해 정말 코로나 전부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하튼 이렇게 13mm 대로 왕구를 끼워서 그레이헤드로 촬영을 했어요. 텐헤드로 찍을까 싶어갖고, 텐도 메이크업을 한 거였는데, 역시 저는 그레이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안구를 이렇게 끼워서 쓰려고 이 디자인을 했는데, 아직 안구 이름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안구 이름을 정하면은 아마 5월, 6월 선주문 때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래 더블레로우로 찍고 싶었는데, 이때 촬영을 할때 이게 더블레로우 사이즈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더블레로우 있는 거를 그냥 찾아가지고 텐에다가 끼워봤거든요. 이렇게 그랬는데, 역시 더블레로우 사이즈가 예쁘긴 했었어요. 이쪽이 좀더 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고 좀 보다 보니까는 홍채가 조금 더 작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블레로우 사이즈 홍채가 5mm 정도 되거든요 14mm에 5mm 사이즈인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작아지면 트리플 레로우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홍채가 4 m m 예요 그래서 4mm 사이즈를 한번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찍어봤는데 그게 또괜찮더라고요 그래서 4mm 사이즈 지금 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사진 붙여넣을텐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서 좀 화질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재미는 있었던 거 같아요. 참 촬영하면서 메이크업하면서 나중에 편집하고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재미는 있는데 좀 확실히 손은 많이 가고 그렇기는 해요. 또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재미는 있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웃음> 해보도록 할게요 또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